신의 세계는 잘모르지 예. 귀신이 들어붙어 버리면내 정신은 없습니다. 귀신이 이 몸뚱어리 끌고 다녀요. 귀신은 몸이 없기 때문에 내한테 들어붙어 버리면 이걸 지 몸뚱어리로 착각을 해요. 귀신 지 몸뚱어리로 착각해서 지 몸이라고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젊은 엄마에게 그 귀신이 붙었는데 젊은 엄마가 귀신 노릇 하는 거예요. 낮시간 손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주지스님만 마당에 삐떡거리면 와가지고 아이고 스님요 이런 고통이 따른줄 알았으면 내가 그런 짓 안했지요. 스님 빨리 날좀 제도해 주세요. 아이고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몸뚱어리면 없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고통이 따를 줄 알았으면 내가 그짓 안했지요. 빨리 제도해 주세요. 손, 점잖은 손님이 계시거나 주지신이 혼자 계시거나 주지신이 마당에 빠딱거리면 그 엄마가 와가지고 앞에서 찔찔찔고 울면서 이런 고통이 있는 줄알았으면 내가 그짓안 했죠. 제도 해주세요. 밤 시간에는 앉아서 쌍계사 스님 내가 아무도 못본 짓을 해요. 그 젊은 스님 마지막에 죽는 모습을 하는 겁니다. 딱 앉아 있다가 하따 하다가 마지막에 아따가 되는 스님 내가 뛰어갔을 때에 그 젊은 스님이 죽었던 마지막의 모습을 그 엄마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상에서 주주신님이 얼마나 곧 걱정 덩어리예요. 멀쩡한 신도 기도하러 온 사람이 귀신이 붙어가지고 귀신 노릇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름을 알아요. 무명시 영가해가지고 779제를 지내줬는데, 마지막에 49제 무렵에 전라도 어디서 고산 스님에게 부처님 봉굴식에 저만 참석해달라고 을 통지가 왔어요. 고산 스님이 쌍계사에 그런 걱정거리가 있으니, 어떻게 그 저만식의 날짜가 같은 날짜가 돼버렸는데, 이 스님이 49제 날하고 그 저만식 날이 같은 날이 되도안가려고 그랬는데, 고산 스님부산에 전라도 쪽에서 신도들이 차를 가지고 다섯 차인가 여섯 차인가 신도들이 다 와가지고 스님 꼭 봐주셔야 됩니다. 밤에 와가지고 부산에서 전라도로 바로 가게 된 겁니다. 이 고산 스님은 어떻게 해요? 그때 총무하던 분에게 부산에서 전화를 건 거죠. 전라도 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부득이네 전라도 가게 되니까 오늘 49제를 신경 써서 해줘라. 주위에서 국사함에 계시는 스님을 모시다가 본문까지 해드리고, 천도제 잘해드리라. 대중이 아무도 모르는데 이 엄마가 그 전화 내용을 알아요. 총무신님 상계사 있고 주지시님 부산에 있으면서 오늘 49제 참석 못하니까 천도제 잘 지내주라는 그 내용을, 전화 내용을 그 엄마가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대중은 아무도 모르는데 후원에 와서 음식 장만하는데 찔찔찔찔 울면서 당사자가 없는 송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주지신님이 참석을 안하는 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음식 이그하만 뭐하노 카면서 찔찔 울어서 법당에 가서 젊은 스님 내가 음식 깨고 영단 만드는 데 가가지고 주인 없는 송사가 어디 있느냐고 이거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찔찔질찔 울어 사면서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 스님이 그 다음날 신경이 쓰이니까첫 새벽에 돌아왔는데 사천왕문 바깥에까지 나가가지고 스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도량이 와가지고 그런 짓 거를 저지를 때 누구 믿고 그랬는데요. 내 49제 안 갔습니다. 날 죄도 해주세요. 보산스님이 기가 차가지고 다시 일주일을 기도를 해가지고 마지막 날 죄를 지내줘서 그 스님이 좋은 데 갔는지 나쁜 데는 몰라도 어떻든 그 귀신들어붙었던 엄마는 말짱한 엄마가 돼서 돌아갔습니다. 안 믿어지죠. 세상에는 이 눈꺼풀로 안 보이는 세계가 눈꺼풀에 보이는 세계보다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산간에 계시면서 중생계처럼 눈꺼풀의 세계, 귀에 울리니 오는 세계보다도 근본적인 세계를 연구하고 근본적인 세계를 다스린다는 여러분들은 꽃비를 단단히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처님 앞에 신심으로 하면 은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습니까? 부처님 앞에 부처님 믿음의 대상이 안되지요. 부처님을 얼마나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믿어지지요. 눈꺼풀에 안보이는 세상을 안믿게 되어있는게 오늘날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고등학교 대학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전부 눈꺼풀의 세계에서 살았지 눈꺼풀에 비치지 않는 세계를 안 쳐다보고 살았으니까 안 믿어지지요. 네. 여러분들의 집안에서도 할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셔서 산에 묘에 묻었을 거예요. 대우주는 참 무서운 겁니다. 대우주 그대로 살았어요. 모래 아래 얼굴을 쳐다보셨습니까? 우리가 밟고 댕기는 모래알이 개개의 얼굴이 가다 있는 거 쳐다보고 사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죽은 거 섬기지 말아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눈을 떠보십시오. 죽은 거는 없습니다. 대우주는 살아서 푹푹푹 움직여요. 모래알 하나가 살아서 푹푹푹푹 제 보람에 산 보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승려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불교의 말대로 견성까지는 뭔 가도 대우주가 살아있는 모습은 쳐다봐야지 모래알 하나하나가 살아가지고 제 얼굴이가 이 방에 계시는 여러분 수십 명의 얼굴이 각각 다르시 모래알의 얼굴이가 낱낱이 다릅니다 모래알이 광명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쳐다보고 살아야지 우리가 중이라고 하면서 뭘 쳐다보고 뭘 믿고 삽니까? 꼭 과두를 해야 된다고는 부탁 안 드립니다. 주력이라도 좋습니다. 연불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 선택한 거 부지런히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다가 대우주의 실제 모습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고 나면 은 신심이라고 하는 게 저절로 날 겁니다. 그리고 대우주 세계의 인과가 얼마나 무서운가가 몸에 소름이 끼치도록 느껴질 겁니다. 중노로 탄다는 우리는 아무리 경을 들치고 있지만은 대우주가 살아서 풀풀풀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될 거다. 이게 결국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공부고 이게 우리가 도착해야 될 원점이 결국 이 풀풀풀 살아있는 대우주의 원점 여기에 우리가 귀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해야 될것 아닙니까? 부처님의 경전에 이론적으로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서 허려 나온 것, 그, 허려 나온 당체에서부 다시 원점으로 귀착되는 이야기가 다 이야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질에 다 그렇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야지. 이것저차 생각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경로를 타는 게니까요 눈꺼풀에 쏟지 마십시오. 눈꺼풀에 닌 보이는 세계를 쳐다보고 사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몸덩어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 몸덩어리 떨어진 다음에 그런 고통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죠. 대구 파괴사 일제 때그 최성팔이라고 하는 총각 귀신이 중음신 귀신이 와서 스님네하고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 귀신 이야기대로 하면은 죽음도 정해진 게 있다 이거예요. 세 살에 죽을 사람, 열 살에 죽을 사람, 스무 살에 죽을 사람, 70에 죽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근데 혹가다가비명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고차에 그탄 사람이 그 시간에 죽을 운을 지닌 사람이 있으면 그 차에 같이 탔던 사람들은 죽거나 다치거나 비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구 파괴사 왔던 중음 씨는 아버지가 보약이라고 해서 타다 준 거예요. 분명히 한약방에 가서 진맥을 해가지고 몸에 맞추어서 몸이 약하다고 해서 고약이라고 지어다 주셨는데 그 약하고 제가 약을 먹는 시간하고 요제 몸의 혈액순환이라고 하고 기운의 순환하고 안 맞아가지고 약에 죽어버렸는데 이 아이는 인간 세상에 더 살아야 될 아이가 고의적인 일로 몸덩이가 망해져 버렸다는 이야기 중간에 중음신이라는 이름으로 떠돌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성에 가서 인간하고 대화를 할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왔다고 해서 귀신이 말을 해요. 박예사 스님도 처음에는 놀랬겠죠. 중음신의 이야기든지 귀신의 이야기, 기록상으로는 가까게 나와도 막상 진짜 귀신이 와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모양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박예사 스님도 놀랬지만 은그 이야기 하는 두가 아기가 없고 늘 이렇게 오다 대화하다가 보니까 박예사 스님은 네 의뢰이 뭐, 아침 먹고 나면은 스님 네 눈에 안 보이지만 귀신이 먼저 오는 거예요. 스님 네 고향 했어요 하면, 어, 성팔이 왔나? 아침 먹었나? 앉아라. 자복을 내주는, 자복에 앉았느니 안 앉았느니 몰라도, 라디오고 텔레비고 없던 시절에 귀신이니까 떠돌아 댕기니까, 동서남북에 본 일, 겪은 일을 전부 뉴스를 전달해주니까, 이야기가 될 밖에, 그때 해인사 주지하시던 설원오신 돌아가신지 한 20년 됐죠. 여러분들이 지문을 배우면 지문 처음에 그 정선 그 현토 지문에그 처음에 교정서에 그 설원오신님이 한게 있죠. 예, 개 중생지 근육성이 수라 뭐 그런 소리하면서 그 설원오신님이 그때 해인사 주지하셨는데 파괴사에는 귀신이 와가지고 사람하고 대화한다 이 그래서 해인사에서 일부러 그 교통 불편한데 대구까지 걷다가 뭐추록도 탔다가 하면서 파괴사까지 찾아가신 거예요. 그 코스는 동화사 가셔가지 동화사에서 뒷길로 해서 부인사 뒤쪽으로 해서 산길을 걸어서 파괴사 가셨는데, 이 귀신이 동화사서부터그 스님들하고 같이 간 거예요. 두분 스님이 가셨는데, 한분 스님이 중간에 손수건을 빠뜨렸는데. 귀신이 그손수건을 나무 가지에 걸어 놓고, 스님들하고 같이 왔어요. 저쪽 스님, 저손수건 잊어버렸는데, 내가 꼭그 과수원에 가지에, 길 곁에 그 과수원 가지 걸어 놨으니까 내일 가다가 찾아가세요. 하고, 귀신을 시험치러 갔으니까 고의적인 장난을 자꾸 치는 거죠. 저녁 먹고 또 오너라, 또 놀자. 예, 저녁 먹고 오지요. 저녁 먹고 와가지고 스님네하고 파괴사 주지스님하고 파괴사 뭐 사무실의 스님하고 뭐 서로 노스님하고 몇분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밤 늦은 시간에 아홉 시가 넘은 시간에 저녁 고향을 일지하고 오래 놀다가 면 출출한데 이때 뜨뜻한 빈대떡하고 막걸리한 사발 마셨으면 얼마나 좋겠나. 주지시님 누구 보낼 사람 없을까요? 요거는그 시간에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파괴사에서 대구 시내까지 포장이 다 됐지만 은 파괴사에서 그 밑에까지 산길 걸어 내려와야죠. 동네에서 이 밑에까지 동화사 들어가는 길 갈래미까지는 비포장 도로죠. 거기에서 대구 시내 가면 파괴사에서 대구 시내까지 늘어진 삼십니다. 그러거든요. 옛날 이야기로. 왕복이 70리나 되는데, 9시나 된 시간에 스님, 사람이 걸어가면 밤새 와야 돼요. 계획은 딴데 있는 거죠. 주지신님, 누구 보낼 사람 없을까요? 부전신님 좀 보내와. 부전신님, 내일 아침에 예고를 하셔야 되는데, 뭐써보 나이 많아서 가지습니까 고향도 아니 내일 아침에 된 고향.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스님이 귀신에게 성팔이 너좀 갔다 올래? 귀신이 이렇게 갔다 올래 물으니까 갔다 오라면 갔다 오지요? 대답이 딱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귀신이 갔다 오라고 하면 갔다 온다 성팔이 미안하지만 너 갔다 오너라 예. 그러면 준비나 해주세요 저자 바구니 요새는 플라스틱이면 옛날에는 대, 대나무를 만들었어요 대바구니 손, 그 손잡이가 달린 대바구니에다가 술이 한 서대 들어갈 차관 딱 넣고 어떻게 하는가를 시험치기 위해서 쌀한 마리에 15전 할 무렵에 1원짜리 지폐를 넣어주면서 술몇대 하고 빈대떡 몇개 사오라고. 거스름 똥은 어떻게 하는지 요거 보기 위해서 가 담아줬는데 대바원이 공중에 떴더라니까. 귀신이 들고 썼으니까 귀신 모양은 못 보이고 대바원이는 물체니까 보이니까 대바원이 공중에 떴더라니까. 근데 늘 경험신의 기록을 보면은 크기가 7, 8세 된 아이라고 그러는데 연일곱살 된 아이가 대바구니 들고 선 것만큼 공중에 떴더라 그러죠. 그, 문 열어주고 갔다 오느라, 갔다 옵니다. 그 대바구니가 문을, 문으로 나가버렸죠. 한 30분 후에 왔더라는 이야기예요. 인간 같으면 겨우 빨리 걷는 사람이 심리 한 4km 갔을까 말까 하는데 왕복 70리 갔다 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얘기 띄고 나면은 하듯이 그 소리는 하더라구요. 귀신이. 헐떡거리면서 숨을 헉헉 헛다, 헛다 하면서 왔더라 그래요. 벌써 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문 열어주니까 대박운이 들어왔는데 벌써 갔다 왔나 우리 걸음이 인간 걸음하고 똑같습니다. 빈대떡하고 술하고 딱 그리고 거스럼 돈은 신문지 키티에 찢어가지고 그거 딱 담겨왔답니다. 그래서 서론 오신님이 어느 골목에 가서 어떤 자리에 어떤 가게에 어떤 사람에게 샀다는 걸 꼭. 거기 그 이튿날 나오시면서 서어노스님이그 할머니한테 가서 그 사실을 다 확인했어요. 그 할머니에게 가서.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게 이겁니다. 영단에 제사 지내고 나면 은 귀신이 묵었는지안묵었는지 표가 안 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 새 속의 사람이 혹 그래요. 제사 지내봐야 귀신이 와서 묵나안 먹나, 먹나. 밤한 소리가 없어졌나. 무슨 대추가 한게 없어졌나 그대로 있는데 묵기는뭐 먹어 그러지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방 안에 사람에게 빈대떡하고 술을 가누는데 중홍신이 귀신 앞에 좌복에는 빈대떡 세 개하고 술한대 접이 딱 붙여 이거는 미네 몫이다 미먹어라 네 인간은 요 물체가 있으니까 물체를 먹어요 영의 세계는 법신이기 때문에 물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촉식을 하든지 하는 거죠. 지 말로는 진역잘 먹고 난 뒤에 빈대떡 세개 하고 술란대즙을 마셨더니 배가 터져서 죽겠네. 배 아이고 배불러, 아이고 배불러 하는데 빈대떡 세개 하고 술란대시은 그대로 있다. 더 먹으라 그러니까 그러기 비뿌리는데 뭐 그렇게 더 있어야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빈대떡세기하고 수란대접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있는데 저는 그릇이 비었다. 그릇이 비어버리는데 뭘더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 신도님네 제사를 맡아가지고 지내든지 죄를 지내든지 영단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눈꺼풀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 귀신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귀신들이 안 먹는 게 아닙니다. 스님 내가 예식을 배우면서 조심해야 되는데 위패를 맥살이를 딱 들고 가요. <웃음> 이거 참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절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위패 함부로 달랑 들고 가지 마십시오. 예의적으로도 참못 쓰지만 귀신 들어붙은 귀신이 싫어해요. 분명히 위패는 딱 처음에 들을 때는 할수 없으니 그래더도밑으로 바짝 못 들었지 귀신 매가지 딱 들고 왔다 갔다 하지마십시오 이거 참 보기 싫어요. 예? 그리고 귀신이 와서 제사상에 앉는지 안 앉는지 표가 없지요. 경주 가면 은 지금 그 보사님이 살았습니다. 60이 채 못됐어요. 10년 전에 경주 남산 보리사에서 자기 아버지 49제를 지냈는데 자기도 사 아버지 49제 지내기 전에는 세상을 좀 비상적으로 생각했다. 이거 비상적으로. 그저 사람 죽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하는 거란 생각했지. 진짜 영이 와서 딱 드신다는 생각 못 했다. 이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는데 불교인이라고 하고 보고를 닦아 드리고 아버지 좋은 데 보내 드리는 생각에 염부를치키히 했고, 경어를 치극히 읽었는데, 아마 시기 조금 맑아졌던가 봐. 49제 날 아버지가 오셨더라, 이겁니다. 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하고, 평소 모습을 하고 오셨는데, 영단 쪽으로 자기 49제 제를 지내니까 자기가 거기서 앉아야 될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거기 가시는데, 아이고, 아버지가 어디 앉으실까? 우리 눈으로 봐도, 49제 거든 지내면서 이런 몸한 사람이 앉을 자리 준비나 합니까? 위패 딱 해놓고 하려면 그보사님눈에 아버지가 오셨는데 아, 아버지가 어디 앉으실까? 하는데 아버지가 그 자리 가서 위패 있지 않습니까? 위패에 그 꽃을 연꽃을 이렇게 해놓죠이 위패 연꽃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자정하시더니만은 가족이 올리는 자매를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고 차려놓은 음식을 그렇게 기쁘게 드시더라 그래서 그 보사님이 그래요 나도 아버지 죄 지내기 전까지는 절에 댕기고 제사 지내고 해도 피상적으로 살았는데 아버지 죄를 지내면서 이 세상은 이 눈꺼풀로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다 이 세상은 마음 정성성하는 눈으로 판단해야지 이 눈꺼풀에 이것 가지고 판단해서안 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 대우주 세계 이래 그리고 아까 묘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무데나 땅 파가지고 만들어버리면 묘가 아닙니다. 묘토 똑똑이 보려고 하면 땅 속에 물이 오고 불이 오고 바람이 오는 걸 똑똑히 봐야 됩니다 우리 피상적으로 볼때 그거 표가 안 납니다 하지만 은 여기에 묘를 딱 만들어 놓으면 물이 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를 토질적으로 아무리 수분이 없는 자리라도 여기에 묘 들어서 딱 관이 들어가면 은이 물이 와가지고 관이 물에 잠기는 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불이 오는 자리는 시신이 관 속에서 석금정이 됩니다 땅 속에 바람이 오는 자리는 거텀물이 묻으면 여기에 있는데 땅 속에서 관이 이동을 합니다 우주 세계의 신비는 이래요 보통 땅 속에서 이동을 하면 2m, 3m인데 내가 충남 연기, 금남년에서 겪은 것은 땅 속에서 8m를 이사를 가 관이 땅 속에서 이사를 갔어요. 땅 속에서 이사를 갔기 때문에 토질이 땅 야문 땅보다도 약간 이상한 터에 있어서 그쪽을 자꾸 파고 들어가니까 봉무리에서 8m짜리의 관이 있습니다땅 속에서 수검정된 거는 나는 못 쳐봤는데 땅 속에 물이 오는 자리는 내가 직접 체험으로 했어요. 우리 스님 모시고 댕기다 보면 간혹 가다가 노인이 심심하면 그런 소리를 해요. 여기에 집터가 하나 됐다. 여주롱 여주롱 해서 요래 요래 요래 해서 여기 집터가 하나 됐는데 요는 무당이 살터다. 암자를 만들어도 공부보다도 목탁 요령이나 치고 꽹가리 북이나 그 징이나 치는 어화하는 중살르자리다 이거는 무당이 살터다. 이거. 또 산소는 영묘는 어떻고 어떻고 오기 때문에 이 묘의 후손들이 지금 어떨 거다. 이 묘의 후손 속에 지금 도적놈이 하나 있을 거고 언제나 죄를 저지르서 형무소 가고 할거다 우리 스님은 이건 제법 아셨어요. 근데 어려서 모시고 대기면서 그 소리가 귀에 안 들어왔어요. 믿어지지를 안해 가지고. 근데 내가 막상 20년 전에 울산 가서 정착을 하면서 그때는 울산 왔다 갔다 할때 정착을 하면서 어떤 집안에 망한 집안에 종손이라는 사람이 노름에 미쳐가지고 크, 유산 다 날려버리고 칠대조 조상 때부터 시작해서 묻혀있는 산소등까지 노름빛에 넘긴 겨 집안이 있었어요. 지금 울산에 그 집안이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이 칠대조 조상 때부터 이제는 산소 덩어리가 노론빛으로 이전 등기가 넘어가 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차지한 사람도 이전 등기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자기 땅이지만 남의 조상 묘가 있는데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자네 조상 묘니까 자네가 파가지고 딴 데로 옮기든지 화장하든지 땅 비와 죽게 이렇게 된 거예요 집구석이 망해버리지고 조상님의 산소통까지 넘어가는 집안에 이전하루 터가 어디 있습니까? 딴데어디 오면 이전하러 터 있어야죠. 죽어나서 하 파수화장을 하겠는데 3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자기 아버지 묘를 제일 먼저 손을 댔어요. 능선인데 물이 없을 자리그 근처에 저수지도 없고 논밭도 없고 토질도 마사토 토질로 가지고 전혀 물이 없는 땅, 봉울이 딱 허물고 나니까 관이 물에 잠겼습니다. 관 모신 자리 여기 물에 잠겼습니다. 30년을 바짝 나무관을 물에 담가 놨으니 나무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년을 이걸 물에 담가 놨으니 이 옷이 자꾸 물때 썩어가지고 칠칠칠칠 터져나가고 산 사람이나 죽은 이걸 30년 물에 처박아 놨으니 이 꼴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쳐다보면서 등골이 오싹합시다. 아! 어른들의 말씀에 땅 속에 물이 오고, 땅 속에 바람이 오고, 땅 속에 불이 온다 하더만, 이런 예행같다 딱히 느껴집니다. 방어진 화장장 가서 화장했어요. 3일 후에 1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아버지, 할, 아,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를 파는데 이자리 가보니까 언제 물이 있었더냐. 관 들어갔던 자리, 움푹 파인 자리는 아무도 손으로 안 봤으니 그대로 폭파기가 지는데 물은 한방울도없어 대우주의 신비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고 고등학 교 졸업장, 대학 졸업장, 박사학위 이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게 대우주 세계 정신 쪽 똑똑히 차려가지고 눈꺼풀에 덮여있는 세계를 보지 마시고 눈꺼풀에 안보이는 세계를 쳐다보시면 사셔야 됩니다. 이 법계는 한없는 복과 덕과 지혜와 영광이 가득 찬 세계인데 우리는 여기에 속아가지고 욕심 때문에 이 가득한 영광과 복과 덕과 지혜를 쳐다보지를 못하고 꾀재재한 욕심, 물질, 여기에 얽힌 명예 요거를 쳐다보고 삽니다 그러나 대우주세계는 무한의 영광과 복과 덕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덕을 구하면 덕을, 복을 구하면 복을 공부를 원하는 사람은 공부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대우주세계를 다시 한번 쳐다보고 살시오 이야기가 옆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만 이제 본론으로 조금 해서 우리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걸 말씀드릴게요. 스님 내가 신도들을 비유를 맞추다가 보니까 예식이고 뭐시고 엉뚱한 쪽으로 가요.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옷 입는 것과 같아요. 옷 입는 것 같고 하루 세 끼니 밥 먹는 것과 같아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고 싶지만 은 발가 벗고 다녀보십시오. 남들이 뭐라고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살결을 가리울 옷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밤에 주무시고 나면은 아침에는 낯을 씻어야 돼요. 하루 세 끼니 잘했든 못했든 공양은 드셔야 되고, 일관은 정해진 대로 해야 돼요. 예식, 의식은 우리 옷 입는 것과 똑같아가지고, 우리 곁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게 의식입니다.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 게 아니지만은 꼭 지켜야 될 예의는 지켜야죠. 아무리 법계에 불교에서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무차별의 세계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죽으나 사나 아버지지요. 잘해도 아버지고 잘못해도 아버지 잘못한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 노릇할게 네내 자식 노릇하라 이거는 안 되지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납니다. 대우주에는 이렇게 순서가 딱 있고 대우주에는 이렇게 마련된 법규가 있어요. 그 법규가 결국은 의식입니다. 의식인데 한국 예식이 엉뚱한 쪽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혹 남의 제사 지내고 제지내는 자리 가보셨죠? 예. 신님 내가 하면서 행, 효자, 암무의보귀 합니다. 나는 그 소리가 참 싫어요. 그래서 절에서 스님 내가 돌아가시도 행, 효상자 소리를 안 합니다. 그대로 행, 상자, 암무의보귀 해서 하지. 효상자라 소리를 내가 안 하고 마을에 어떤 집 재를 맡아도 행, 효자 소리를 안 합니다. 그 자식이 효자 노릇을 했으면은 효자라고 해주지만은 자칭 효자인 내가 아버지 재진입니다 하는 바보 멍청이가 어디에 있어요.